얘들 집안 짓고 뭐하니 이거? 자 우선은 제 철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1500개 정도 수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아마 돈이 면만 빠질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감안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대기하고 면이 필요한데 그쵸? 헤이 머리 아프죠? 기다립시다. 자, 건설이 하나둘씩 되기 시작했어요. 좀만 버티면 돼요. 아마 순번이 올 거예요. 건설 순번이 점점 다가올 거예요. 다가왔죠? 자,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하시고 됐어. 그리고 뱅크를 계속 지읍시다 돈이 부족합니다 자, 우선 손니 올리고 그리고 지금 아, 아직 털이 많이 안 모였죠? 좀 기다릴게요. 이거 아니면 이쪽에 제가 새로 만든 또 트레이딩 컴퍼니가 있어요. 여기서 같이 구매를 시키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죠. 그쵸? 총 1500개나 7, 4, 28, 3,000개 정도 필요하네요. 야, 너무 많이 필요하죠? 기다립시다. 그리고 지금, 뭐야. 석탄 부족하니까, 다시 생산을 시킬게요. 그리고 봤을 때 말이죠. 석탄이 분명히 부족해질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또, 아, 20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석탄 필요합니다. 자 이거 좀 만들게요. 아.. 위치가안 좋아. 그이 사이에다 지시다 그리고 이거 없애도 돼요. 이 예, 아이 없앨게요. 뭐라고? 아 그래 카드가 지금 다차있다고 기다려 이거 하나만 더 짓고 바로 부실게요 필요없나요 이제 어차피 트레이딩 컴퍼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 집을 좀만 더 만들게요 여기다 지워도 될까? 지워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들이 방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냥꾼의... 아이 잠깐만! 아 아깝다. 사냥꾼은 오두막도 한께씩 만들어 주긴 해야 돼요. 식사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저희 곡물들을 먹는 거 막아주기 위해서 지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베이커리 좀더지웁시다 여기다 지워도 되겠네. 아니야, 돈 벌어야지. 자, 베이커리를 이제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 여기다 지읍시다 이쪽 자리 되죠? 아 뱅크 또 나왔다 자 뱅크를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 여기 지을 수 있나요? 어, 지을 수 있네요 이런거 자 여기다 하나 지읍시다 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죠 이쪽에다 지을게요 어차피 이쪽에다 지어져 있고 됐어 자 일꾼이 지금 많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아니 많이 남, 남아 돌잖아 빨리 지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거 업그레이드 가능하죠 자 생산량이 갑자기 3배 이상 늘어나죠 중요합니다 이런거 이게 생기면 이제 7티어짜리 건물들을 몇개 지을 수 있게 돼요. 아 아직 멀었구나. 아 잠깐만. 인더스트리 쪽 한번 봅시다. 아베이커리 나왔죠. 자 여기서 버려야 될게. 이제 석입니다. 마켓은 지었을 테고. 음. 실제로 쓸만한 거 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트레이딩 오피스. 나중에 이쪽에서 쓸 수도 있을 테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질게요 일단 이렇게 지어 놓읍시다. 자, 잔여 공간에다가 베이커리를 열심히 지어줄게요. 음, 이쪽에도 지을 수 있죠?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할게요. 야 먹을 게 점점 또 부족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챙겨줘야 돼요. 자, 효율성 올려주고 헉, 여기 아무것도 안돼 있네. 이 쪽도 챙겨주고 여기 다 돼있고 집은 집은 거의 다된것 같아요 그 여기도 돼 있나요? 안돼 있네 일단 합시다 자 이제 철 그만 수입합시다 돈 많이 들어가 그쵸? 음 이제 수입을 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 잼스톤, 잼스톤하고 골드바. 자, 골드 5을 찾아야겠죠. 얘는 가격이 싼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음, 아, 머리가 아프죠. 이 아이를 아이론 바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골드 5어로 할게요. 아, 일단 이렇게 바꿉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골드 5어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자, 새로 만든 데 어디 갔니? 이 아이 있죠. 이거는 바로 업그레이드 시켜줍시다. 효율성 올려야 되니까. 됐어요. 먹을 게좀 부족해지긴 한데, 좀 걱정이죠. 자, 그리고, 방법이, 여기 있는 재물 가져오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갑시다. 구매. 여기가 지금 잼을 생산하는 곳이죠. 그쵸? 이쪽을 먹어요. 먹은 다음에 길을 연결하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보여드릴게요. 저기 콜론이 있죠? 여기다가 콜론이를 여러 개 세우면 돼요. 하나 둘 콜론이 하나 더 있죠? 셋. 그러면, 아마, 라운드당 18개씩 계속 보석들이 저한테 날라, 그, 들어올 거예요. 참 좋죠? 아까 전에 있는 귀금속들이 있죠. 그거를 별 문제 없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콜로니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게요. 됐어. 자, 보자. 콜로니가 안 나오네요. 와일드카드 찾아가지고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죠. 됐어. 여기서 콜로니를 찾으면 돼요. 유지비가 좀 비싼 편이긴 한데, 괜찮아요. 자, 어디 갔니, 콜로니? 잠깐만. 그럼 외화 우스 만들면 되지? 자, 우선순위 올리고. 그 다음에 해야될게 있어 저렇게 먼 곳이면 아마 중간지역에다가 건물을 짓긴 해야돼요자 뭐가 좋을까 일단 인더스트리 쪽을 선택한 다음에 주얼리가 있어요 주얼리 주얼리에 관련된 건물이 있는데 이녀석 있죠 자이 녀석을 몇개 만들어야 돼요. 하나 짓고 이거 하나 더 짓고 저기 로지텍스 하나 더 짓고 안 보인다 여기다 짓을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골드마인 말고 인더스트리 고르고 자 한번 더 찾아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놓쳤어요. 이거 하나 더 만들고 렘스톤에 관련된 건물들이 하나 더 있을텐데 그리고 이거 골드스멜터 있죠. 자금영광로 있죠. 이거 만들어야 돼요. 자, 이쪽에다 하나 만들읍시다. 아 근데 서로 가까운 위치에다 만들어야지. 일 여기다 지어야겠다. 여기다 짓고 별일 없겠지? 와일드 카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잼스톤에 관련된 건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마인이었구나. 그럼 무시해도 되겠다. 일단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요. 그쵸?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7레벨짜리 건물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 근데 점점 사람들이 고령으로 살아난, 그, 사망한, 그사람들이 많아졌네요. 그쵸? 안 되겠어요. 이거 사람들 유인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베이커리 좀만 더 짓고. 뱅크도 좀만 더 지읍시다. 이쪽에 지으면 되겠네요. 아 여기는 너무 효율 이안 좋다. 여기다 짓고 돌도 수입해야 될것 같아 지금. 자 돌을 수입할 수 있는 게 어디더라. 이쪽에다가 지실 내릴게요. 스톤. 됐어요. 이렇게 합시다. 갈 길이 얼마 안 남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답이 없네. 즉시 사람 데려오는 거 그거 찾아야겠어요. 뱅크 구입하고. 없니? 즉시 사람 데려오는 거 있니? 아... 큰일 났네. 아, 어, 여기 있다. 자, 바로 사용할게요. 됐어. 일 이렇게라도 좀 유지를 시킬게요. 계속 고령으로 사망하니까 답이 없네요. 어 여기 나왔다. 자, 사람 또 영입합시다. 아, 이렇게 늘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참 답답하긴 하죠. 그쵸? 죠데데 어쩔 수가 없어요. 키드넷? 쓸까 말까? 뭐, 사람이 있어야 쓰겠죠. 주변에 왠지 사람들 없을 것같아 아, 돈 없어요. 아껴 씁시다. 곧 있으면 돈 많이 생길 거예요.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있어. 괜찮을 거예요. 좀만 힘내면 돼요. 그래, 혹시 모르니까,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를 좀만 더 만들게요. 얘기합시다. 아이고. 창고가 부족하죠. 또 머리가 아픈데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좀 기다립시다 자 지금 의자가 많으니까 좀 다른 일을 시킵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다 추방시키면 다른 일에 집중을 할거예요 그러면 뭐 건설을 하거나 이것저것 좀 작업을 하겠죠. 늘어났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좀만 힘내야 돼. 만들기 시작했죠? 내가 돌 수입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에이 모르겠다. 일단 돈안 쓰고 기다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다시 인원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좀만 버티면 된다다 쉽지가 않죠? 여기 있는 거 잠시 중단시킨 건데 조만간 다시 또 복구를 시키긴 해야 돼요. 아이거다 찼다고 메시지가 떴죠? 아깐 이쪽에 야, 분명히 이 아이를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쵸? 돌수입하네 어디갔니 돌? 그래 너너 일하니? 너 약간 좀 수상하죠? 어느새 오0백명이에요 쉽지가 않네요 근데 돌을 수입을 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거일수도 있긴 한데 그쵸? 자 그러면 좀 방향을 바꿔봅시다 아 지금 또 이제 수입하기 시작하네 기다리면 될것 같아 좀만 힘내봅시다 와인하고 이런거 다 차있죠? 그래서 돌 가져오나? 좋아요 자아 이제 남은 거는 몇개 없네요 이런 것들 밖에 없죠? 이거하고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지 않아요. 이거 1티어하고 1티어 제품이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얘들 필요 없는 것같아 이거 버릴게요. 그냥 사람들을 단 쪽에 다배치 시키는 게 나을 것같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 그러니까 입군들이 늘어나겠죠? 재진행시키고 잠깐 그러고 보니까 또 석탄이 부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불안불안하죠? 자차콜버너 자리가 없구만 이번엔 다른 데다 구성을 합시다 일단 이쪽에다 구성을 할게요 자 이거 하나 더 구입하고 여기다 배치를 합시다. 됐어. 아 잼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슬프네요. 그렇죠? 자, 좀만 더 힘을 냅시다. 일단 이런 거 있죠. 메이커리나 이런 거좀 신경을 쓸게요. 좀 먹을 게 많이 부족해요. 자, 좀만 힘내고 봅시다. 아무래도 웨하우스 좀만 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다 자원들이 차가지고 난리가 났죠? 왜 <목소리> 왔어? <목소리> <여하수> 어디갔니? 여깄네요. <목소리> 아, 이쪽에 나아 찍겠습니다. 근데 돌을 좀 옮기는 속도가 좀 많이 더디다. 돌을 좀 챙겨와야 될것 같아요 이쪽 있죠? 이쪽에서도 돌을 좀 챙겨올게요 스톤 이렇게 챙깁시다 돌이 전달이 왜안 될까? 아 잠깐만 수치 조절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됐어. 네, 돌이 생길 겁니다. 이상하다 돌이 지금 안 생기는 것 같죠? 뭔가 좀 기분 이상해요. 이 트레이딩 컴퍼니 하나만 더 만들어 봅시다. 이상해. 돌이 안 모이는 것 같아. 아 모이긴 했나? 지금 마크가 변했죠. 혹시 몰이니까 이쪽다 하나 더지게요 이제 더 이상 받는 건 무리야 사실. 인벤토리도 가득 찼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나무는 모자르고 있죠. 이거는 좀 챙겨줘야 되고. 해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됐어. 아, 여기 건설하고 있냐 이거 좀 지켜봅시다. 자, 효율 올려주고. 여기도 곧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건설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다행이죠. 됐어. 자,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바로. 됐어. 자, 툴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도구를 생산해야겠죠. 제가동 합시다. 그리고 우선순위 올릴게요. 이렇게 하나만 운영하고 아니 여기도 합시다 그냥 이제 급하니까 두개다 운영을 할게요 자 도구를 빨리 얻어봅시다 좀 기다리면 돼 도구 만들거야 거의다만들 가기 시작했죠? 또 빠른다, 만드는 속도. 됐어. 왜 만들다 바로. 나 이쪽 만들었죠? 기다리면 돼요. 자 이쪽에서 금괴를 만들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지켜봅시다. 도구는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고 지켜보면 돼요. 자, 실질적으로 이쪽이 문제인데 여기를 좀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선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감안합시다. 아 떠나는 사람들 많죠? 좀만 버텨야 돼요. 자 연구할 만한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여기 있는 거는 다 전투에 관련된 거죠. 그쵸? 일단 계속 지어봅시다 근데 어떻게든 여기 완성이 돼가네.